슬슬! 인류 페이스! 이스 좋아. 삼재상 <목소리> 농구선수가 하는 삼재상 농구게임 프리스타일2의 실력은 지금 시작합니다. That's, yeah. That's, 우선, 저의 닉네임은 한준혁 유튜버입니다. 이게 5연승을 한그 당시 이벤트였는데, 이벤트에서 오연승을한 사람만 주는 딱이개 개패션이거든요 <웃음> 제가 거기서 오연승을 하고 개패션을 맞좀 자부심이 있어요 난오연승을 했다 이런 자부심이 그래서 여기서 저는 포지션이 안 맞으면 게임을 안해요 무조건 카드 포워드 센터가 있어요 여기 4장이 있다 네그에음에야 돼요 이 바르게 그리고 네스, 인사해 봐주셨죠? 프리스타일 2는 약간 어... 포지션별로 특화점이 있어요 가드는 수비, 포워드는 득점 약간 센터는 약간 골밑을 지키는 지킴이? 그런 역할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거를 좀 생각하시면서 보면 더 재밌을 거예요 여기 한번, 여기, 여기 볼까요? 상대팀도 일단 우리 팀이랑 포지션이 똑같아요 일단 거의 보통 비슷한 스타일이기 때문에 얘는 거의 실력으로 아 초특급 에이스 한주저 선수가 있는 저희 팀일 겁니다. 좋아 가자 가자! 생각보다 잘하는구나! 와우! 팬타스틱! 점프 중요하죠! 점프 뺏겨서 내가 아우. 리본드! 진짜. 내가 좋 열심히 좋아. SB. 안 바로 밑에 안면. 이 다시 오게 해줘. 해줘. 아! 리 쉣. 줘, 아, 그냥 줘. 아, 못 아, 못 줘? 아. 어. 팀 너무 못죠 어, 다리 풀리아하야 어. 으로 이스 인력 이 빠이 좋아 왜 이러는 걸까요? 킥 움직임 좋아 됐어 패스 트 다시 기게 이스 좋아요 아 시간이 없어 좋아 플로트야 레그야 레그야 레 네 e t s s t s see. Let's s 이 e Let's see. l e t t s s 자, 우리 좋아. 대표적, 네, 대표적. 지금이야. <웃음> 나이스. 아이, 소리만 한이 딱. 내가 막 아. 이 슛을 안떨어어 제가 요 이번에 나온 신기거든요 이 올라. 미쳐. 제법이야. 정확사. 대좋. 여기 비었어. 기다려. 천천히. 사이로 시간이 얼마 네. 어 야, 야. 야. 나이스. 어 막죠. 한준죠 땡기. 이라 가라. 스비 5.1.2.2.3. 아 불러가야죠? 공수 겸장! 다시 다시! 나이스 크림~! 거의 코비 브라이언스! 빼더웨이~! 좋아좋아좋아~! 상대 스윙이좀 못하는 것 같아, 스코어랑. 상대 팀의 공격이 뻑뻑하죠? 먼저 로다인패갑니다 인여패! 파셔! 캔디. 막아도 이이래서뭐로 다시 걸려 걸려 걸려. 려내걸 거야. 빠셔. 나 믿어. 내가 공격을 다줄게2 0 20대 20대 20대 20대 20대 20대 20대 20대 20대 20대 아, 0대 20대 20대 20대 아0대 20대 20대 20대 2 0대 Uh, nice. <목소리> <다 먹자. 목소리> 어. 나이스, 다가오자, 다가오자. 니머리 위에 스타크슛 아, <목소리>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는동 아, 아, 아, 아, 라 아, 아, 아, 이 아, 나이스. 나이스! 아, 아, 아, 나이스 아, 아, 아, 나 아, 아, 아, 아, 이스 볼륨. 한준혁. 돌파합니다. 한준혁. 왼손. 1초. 오케이. 안막 나이스. 거의 MVP. 한준혁. 한준혁 요즘. 18점. 팀의 24점 중에 18점을 책임지고. 최다 득점, 한주혁 이게 바로 접니다, 여러분. 덤벨 사람 없나요?